네, 저 차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태비용.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원인으로 앞유리가 오염이 됩니다. 하지만 건조한 상태의 와이퍼만으로는 세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워시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차종은 워시액이 두 줄기 혹은 세 줄기로 뿜어지는 형태라 워시액이 유리면에 골고루 뿌려지지 않는 단점이 생기고 워시액도 낭비되는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두 줄기 혹은 세 줄기 방식이 아닌 좀더 넓고 골고루 뿌려지게 하는 스프레이 타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두 줄기 혹은 세 줄기 타입의 워싱 노즐을 스프레이 타입으로 DIY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바꾸고 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똥튜뷰 주행 중 워셔액을 작동하게 되면 워셔액의 일부가 주행풍에 의해서 뒷차 혹은 주변 차량의 전면 유리나 차체에 날려 묻게 되고 또 일부 운전자들은 호복 용도로 이용하면서 운전자들끼리의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행 중 워셔액 사용과 관련해 의외로 해도 된다는 의견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관련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 해도 된다 쪽의 의견은 주행 중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질 않으면 안전 운전에 지장이 생기고 사고라도 나면 뒷차도 위험해 질수 있는데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워셔액 좀 묻었다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하면 안된다 쪽의 의견은 창문이나 썬루풀을 열고 있는 차량들도 있고 오토바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멀쩡하던 차에 얼룩이 생기고 새 차라도 했을 땐 화가 나질 않겠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 주행 중워셔에게 사용은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오염이 될 경우 출발 전에 사용을 하고 오염이 심하지 않고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정차 혹은 뒷차량이 멀리 있을 때 작동하게 되면 더 이상의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얘가 좀 길었는데 노즐 교환을 시작해 볼까? 오늘 노즐 교환할 차량인데 워시액을 작동시켜 볼게 보는 것처럼 세 줄기로 분사가 되고 워시액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이래서 워시액을 반복 사용하게 되면서 소비되는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게 오늘 바꿔 끼울 노즐인데 기존 노즐을 빼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게 여기 카울 커버를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좀 번거롭지? 우선 이런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드라이버의 끝을 사포에 문질러 얇게 해주고 노즐의 아래쪽 부분에 드라이버를 끼우고 드라이버의 뒤쪽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밀어넣으면서 노즐을 당겨 빼내고 노즐에 연결된 고무 튜브를 분리하고 카울 안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여기서 잠깐 노즐을 비교해보면 구멍이 세개에서 한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지 다음 튜브에 새 노즐을 끼운 다음 노즐을 구멍에 꾹 눌러 끼워주면 끝나고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워시액을 작동시켜 볼게 스프레이 타입이라 고르게 넓게 퍼지고 빈 공간이 없어 좀더 효율적이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 중 앞차에서 날아오는 워시액이 누구나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고 운전자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뒷차나 주변 차량에 대한 배려와 뒷차 역시 이해를 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내 네,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 v 요